<웃음> 잠깐만요 <웃음> 아니 진짜... 아우 나, 나, 아우, 나 오늘 체면 치려고 모르겠어요 나는, 나는 오늘 모르겠어요 방송 여러분들 정말 소통 부재되고 너무 죄송한데요 저 손님 왔 손님 왔죠. 손님 왔는데요? <웃음> 아저 손님 왔는데 잠깐만 아, 야... 와서 와서 와 제가 항상 회장으로 가르지. 뭐 조지스씨의 사장님이십니다. 어. <웃음> 그래서 뭐 항상 이 컨텐츠적인거나 이런 거, 해산물 뭐 같은 거 손질도 해주시고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저희 집에 한번 초대를 했는데 어, 형님께서 본인 스스로 관종이다라고 아, 항상 예, <웃음> <상당히 웃음> 예, <완전히 웃음>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한번서 나오고 싶다라는 게좀 아, <웃음> <웃음> 있으셔가지고 예, 우리 집에 한번 좀 초대를 한번 해보게됐습니다자 일단은. 음식 요 이제 생선에 대해 네. 소개 잠깐만요. 잠깐만 좀 부탁드립니다. 네네. 우럭이에요, 우럭. 어, 네. 어, 우럭. 자연산 우럭이고. 어. 일단 회로 먹어도 맛있는데 네. 매운탕도 기가 막히게 아, 맛있거든요. 우럭 매운탕 아주 끝내주죠. 이제. 아, 그럼요. 그래. 근데 이 우럭에다 옆에 있는 어 요거. 네, 맞습니다. 이걸 같이 다해 가지고 먹으면 아, 작살나 가지고 우리 같이. 맞습니다. 아이고, 또 드디어 또 저희 집에 또 오시게 됐네요. 아. 대가리는 왜 세워요? <웃음> <웃음> 네, 보기 좋으라고 <웃음> 세웠어 디피용 네. 아요 며칠 전부터 제가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 겉, 음. 꿀, 뭐 알배기 쭈꾸맥, 사람들이 아왜 맨날 저 표정이야 뭐다 맛있어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요즘 예산물들이 너무 또 좋은가봐요 진짜 와 특히 이게 정말 제 영상에도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거, 이거 진짜 사기예요 사기 이거는 이거에다만 술을 드셔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소주가. 아. 우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화로로 해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. 제 입에도 네. 그 숙성보다는 화로로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좀 먹는 게. 그게 더 네. 식감이 음. 더 쫄깃하고 숙성을 해도 더 네. 쫄깃해요. 아 우럭은 또 숙성을 네. 해도 쫄깃한. 숙성을 해도 쫄깃하기 때문에. 아, 네. 아. 이거 숙성으로 해도 먹어도 그럼 크게 상관이 없는. 네. 네. 어. 쫄깃함은 우럭은 그대로 남아있. 아 그대로도 네. 남아있네요. 어. <웃음> 아예 진짜 여러분들 이거 <웃음> 이거는 아. 아니 나중에는 네. 바뀐 것 같아요 이거 먹다 보니까 회를 먹으려고 이거 소스를 찍은 게 아니라 이거 먹으려고 회를 먹은 것 같아요 <웃음> 왠지 그런 어, 게... 예. <웃음>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쏴쏴쏴 응. 와, <웃음> <몬로> <웃음> 와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또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이거 양파 에서 주셔서 맛있고 쌈장 대용으로도. 와, 이거 쌈장 대용 네. 되겠나 이거. 와, 이거 진짜 아 놀랬다 진짜. 아 와. 네. 와, 보기 좋네요. 와. 와, 옆에서 보다니. 예, 이렇게 딱그 어. 사사사. 양파 달달하면서 또 만나니까 또 이거 또 기가 막히는 또 게다가 자아 진짜 이거 미치겠네 <웃음> <웃음> 아니 아 이게 아나 이게 미치겠어 요 진짜 <웃음> 야 역시 생기 올려 가지고 아 아하. 사치 한번 부려봐야겠다 아 여러분 <웃음> 이렇게 딱 회에다가 어 응. 사사사 <웃음> 사사 네. 아 그 어떤 회도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는 광어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에그다음잘어울리고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해그도잘에그다음 다음에, 다해에물에다잘에그 다음에, 그요음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그다다끝나그그냥 아 진짜 이거 회좋아 사람들 다 추천하고 싶다 아, 진짜요 이거는 그러니까 회로, 회로만 먹기 좀 질리실 때 네.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음. 요거 한번 먹었다가 또 음. 요거 한번 먹었다가 또회한번 간장에 찍어 먹었다가 또 이렇게 드시면 참 맛있더라고요 아. 아. <웃음> 조지가 이름은 아니고요 에. 별명이에요 별명. <웃음> 친구들이 에. 조지 조지 불러가지고 왜 그런 별명이 생기신 거예요? 그, 이름이 지오인데 아예 네, 지오지 지오지 하다가 아, 친구들이 아. <웃음> 불랄 <웃음> 땡땡들이 아 브랄, 아, 아니 땡땡 불땡 친구들이 하셔야지 불랄 땡땡들은 뭐예요? <웃음> 그래가지고 조지 조지 부르다가 그냥 그렇게 됐고 또 영어 이름도 조지예요? 아 영어 네. 이름이 또 영어 이름 조지고 아 미국에 잠깐 또아니 호주에 잠깐 있어요? 아 호주 네. 호주쪽에 잠깐 있었고요. 야, 이번 명란 올려가지고 아. 여기 된장은 어디 거예요? 이거 맛있겠죠? 네 예. 맛있죠? 이거 맛있어요 아 입맛 진짜 이게 바로 된장 맛을 그면 공장된장입니다. 역시 역시 순장 순장 순장된장 보장이죠. 네. 고추장이 보장. <웃음> 아유 된장도 잘 맞을지 몰라. <웃음> 자 해마 한 먹는 거좀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 진짜 된장 살짝만 찍어가지고, 된장 살짝만 찍어가지고. 된장에도 좋아요 아우, 확실히 된장. 소, 좀 소량의 된장만 네. 해가지고 답이죠 네. 된장 아아 <웃음> 자다 아아 장난해. 아, 요거, 아삭한 고추랑 해가지고 다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응. 역시 드실 응. 줄 아세요. <웃음> 오, 같이 해서? 어, 옆에서 보다니. 보단... 아. 잠깐만요 진짜 요거 저 <웃음> 요만큼만 여기 위에 아, 한번 아이, 짜주세요 알겠습니다 야요만큼 여기 한번짜어 <웃음> 지금 어 우리 뭐 이상한 짓한게 아니라 여기 이거 여기 모자이크 때문에 가려졌는데 이상한 짓한게 아니라 여기 위에 좀 짰습니다 아회 세전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제 <웃음> 진짜 회가 질수 없는 이유가 이 다양하게 찍어먹을 소스도 많다는 게 <웃음> 여러분들 이거 미쳤습니다 청양고추 지금 살짝 하나 먹었잖아요 이게 살짝 매끈한까지 같이 딱 만나니까 와 이거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겹살에 발라먹어도 기가 막히고 이건 뭐에 발라먹어도 맛있겠는데 <웃음> 나 이거 심지어 소보루빵에 묻혀 먹어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미치겠어 지금 여러분 잠깐만 나 아니 우럭해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긴 하는데 저연병난 저연병란 쏴소쏴소 아 맛있다 이 술은 좋은 사람이라 먹어야 돼아 인사라고 비오면 비마지러 님께서 먹느라 바쁘네요 인사도 안 해주시고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소통 부족한 거 너무 죄송한데요 <웃음> 아 저도 좀만 하고 대충 좀만 하고 이제 이제 녹화 끄고 이거 그냥 소통 하려 그랬거든요. 야 이거 안 멈춰져요. 진짜 나 미치겠어 진짜. 나도 얘 때문에 미치겠어요. 오나 진짜 얘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진짜. 와. 시약처럼 짜드시는. 아니 얘도 너무 좋, 좋은데. 오늘 얘첫 만남이라 그런지 아, 진짜. 여러분들 뭐 역시 뭐 회는 그래도 고추냉이 좀 찍어야지 아 그리고 회는 살짝 뭐 소금만 찍어보고 맛이. 맛있... 아나 오늘 모르겠어요 난 그냥 오늘 이렇게 먹어야겠어요 <웃음> 난 그냥 야채 아삭한 느낌에 어. 난 오늘 요거 짜가지고 아 어. 사사사 사사사, 사사사. 아사사 <웃음> 이게 맨 처음은 회가 간이 안돼 있잖아요. 살짝 짭짤한 맛도 살짝 느껴지다가 씹을수록 이제 회 안에서 고소한 느낌이 나올 때 같이 명란에도 이제 고소한 풍미가 폭폭폭 튕겨져 나오면서 미치는 거예요, 그러니까. 씹을수록 절대 이 맛도 또 잊으면 안 되죠, 또. 아. 음, 아, 술이 안 취해, 어떻게 하나? 근데 확실히 매력은 다르네요, 이게 네. 얘는 처음부터 풍미가 와 오고 맞아요. 명란은 좀 씹으면서 뒤에 풍미가 싹 올라오고 네. 음. 남은... <웃음> 잠깐만... <웃음> 아, 아, 아니 진짜... 아우 나는 오늘 체면 치려고 보고 모르겠어... 아, 나는, 나는 오늘 모르겠어요... 방송... 여러분들 정말 소통 부재되고 너무 죄송한데요 저 손님... 이, 손님 아, 왔어 손님 많는데요아저 <웃음> 손님 많는데 잠깐만... 아. 야... 와서 와서... 와서, 와서. 와서, 와서. <웃음> 그래도 마지막은 아 우리 또이 녀석을 배신하면 안 되죠 아 어니언 아 마지막은 여러분들 이 녀석을 배신하면 안 되죠 좋아 좋아, 좋아. 음.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은 아이 뿔소라입니다 뿔소라 예. 랩을 벗겨들어가지고어 지금 참기름이 살짝 지금 아뇨 아뇨 내장에서 내장에서 살짝, 어, 내장에 살짝 네, 나온거예요오 네. 생기여가지고 아자 뿔소라인데 네, 여러분들 자 이게 뿔소라가 어떻게 생긴 소라냐 음. 이렇게 생긴 게 뿔소라입니다 에. 참고로 손님이예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맛있게 드시네 <웃음> <웃음> 우리 잡식이가 돈만 온 주인장과 차린 게 많은 손님의 합방입니다 안돼요 <웃음> <맞네요. 웃음> 쏴소쏴어아 불소라는 씹다 보면 뒤에 비리다는 표현으로는 우리는 안 쓰는데 정말 그 어떤 향에 민감하신 네. 분들은 살짝 비리다는 느낌을 느끼실 분들이 있어요.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또 이런 것도 싫어, 싫어하지 아유. 않으니까 우리 좋아하죠 아유. 또 이런 거는 네. 분명히 여기 영상에 댓글도 그런 거 달릴 것 같아요 아 손님 초대해 놓고 손님이 음식 다 준비해 놓고 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왜 뭐 저러냐 제가, 제가 어. 먼저 이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<웃음> 제가 먼저 제가 회사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니까 오해는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사 여러분들 사사사 <웃음> 해삼입니다, 여러분들. 네, 손한 번만 씻고 오겠습니다. 네. 아, 역시 여기가 네. 아마 입일 거예요. 아마. 아, 그래서, 입. 어. 네,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제거를 아. 해주고, 그다음에 반죽도 음. 이렇 어이구 물이 음. 이렇게 많이. 자, 아니 요 요런 때 대비해서 제가 딱해서 해삼을 따시면 예. 이게 해삼 대장. 아, 이게 해삼내장 네. 오. 요게. 예. 네. 맞습니다. 와. 한번 들보세요 아. 자, 했어요 이거 바로. 오. 네. 네. 여러분. 요 상태에서. 응. 아다에 맛있죠? 와. 야. 뭐 방금 당. 정제되어 지 않은 신선한 그런 음. 프레시한 맛이 짭짤함 하면서 하, 이건 아마 해산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아, 진짜 네.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맛이에요. 이 농담 없어요. 자, 까지는 소리. 에. 와우. 자, 자. 요. 해 삼, 네, 에 제대로 한번 요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사아하는 설아, 설아, 설아, 모아 설아, 설아, 설아, 설서 설아, 아저아왜아아볼게 설아, 설아, 다 와.. 사람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, 어이 아, 아니, 이건 네, 네. 도저히 도저히. 통으로 가요. 네. 아 이거. 로지 이거. 그래 이거, 이거, 이 아, 네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거거 이거, 거이빈 이거, 먹기는 좀 이거, 이거, 이다가 이거, 어, 속을, 속을 채워가지고 <웃음> 속을 딱 이렇게 어, 채워가지고 g s o 이렇게 먹지 마세요. <웃음> 진짜요? 단단하 o 되게. <웃음> 해삼은 작게 잘랐을 때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어, 진짜 건지세요. 응. <웃음> 아, 진짜 건치세요. 음. 와, 사사사 말만 듣자 사사사 예, 사사사. 아, <웃음> 아, 좋네요. 역시 해삼은 해삼 잘라야 돼, 잘라야 돼. 아, 막그 아, 아, 그러니까 통째로. 그 통으로 먹는 건 약간 개기예요, 진짜로. 음식은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먹는 게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이게 최고네, 진짜 부드럽고. 음음 다른 분들이 드시면 깍두이 치는 소리. 안 들으실 거 조용히 잠시만 좀 조용해 주세요. 아, <웃음> <웃음> 화가 스상 만들어야 되니까 장난인데 진짜 조용히 하시네요. <웃음> <네네, 조용히. 웃음> 네. 좀 다음 가게예요. 예. 네. 술사마 한번 또 시원하게 소주 딱한 어, 소주 한번 다 하면서 요 남은 명란 에, <웃음> 제가 입에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이거는 어, 소주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요거 남은 명란을 어, <웃음> 아, 진짜, 진짜. 다 먹고 싶어 가지고 정말 너무 아 어. 사사사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에이. 내 중국집을 줘억하면서 근데 이거 너무 맛있죠 제가 국민학교 때 뽀뽀뽀치하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안, 빠, 안 빨아먹었어요 진짜 와 요거는 진짜 어. 아 국민학교 어 죄송합니다 국민학교 아, 어차피 형도 국민학교 잖아요네 국민학교 졸업그래가지고 <웃음> 아. 요거는 이제 남겨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라이브 소통 하시는 분들과 먹으면서 또 소통할 거예요 여러분들. 네, 독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네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우리 사랑하는 사장 사모님 모두. 진짜요? <웃음> 고맙습니다.